너무 커. <목소리도> 아, 멜로. 아, 멜 아, 로로 아, 아, 이렇게 뿅! 하트! 으악! 오늘은 친구들하고 일지로 가기로 해서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4시1 7분 이라는 브런치 와인 카페예요. <웃음> 아, 이제 무아가 털이구나 지금 이제 시작이야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맛있을 것 같아 안뭐 있어 셀카 찍어도 돼? 찍으면 <웃음> 찍으면 되지 아주 오랜만이야 아, <웃음> 이것도 살짝 지푸라기 먹는 느낌이야? 저번에.. 너 지금 푸라기 먹어봤어? 아니 근데 웃긴 거뭔줄 알아? 얘네가 먹고 싶은 거 말하래 그래서 처음에 감자튀김을 말했더니 패스! 너 이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하래. 먹태 말전이 집신 같다고 패스하고 그런 거 자기들끼리 시키는 거야. 왜 물어보는 거야? 그냥 너한테 기회를 준 거지. 어, 아니, 우리가 선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다 안 말하다 시험해본 거야, 사실.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농가리 <웃음> 왕때 먹태가 뭐가 다른 거야? 농가리가 새끼고. 음. 음. 아. 오늘은 지난번에 마켓컬리에서 구매했던 베테랑 칼국수를 먹을 거예요. 시전 뜨거워 몰라? 음~~ 칼국수 맛 아니 어? 데이거 나오면 너무 먹지 마어는 거는 항상 재밌어요? 긴장이고요 근데? 어떡해요? 오늘 한없이 약해지겠다 아.. 아.. 이 그렇게 아.. 어 나쁜데? 이거 남는데예 봐. 다 그래서 내가 내가 너 이거 할줄 알았다. 엄마 속. 사랑해 사랑해 입엄마 사랑해. 아이고 공주. 우리 공주. 풍풍기를 여기다도 틀어놨네. 살맹살맹살 네 저녁은 김밥을 쌀 겁니다. 엄마 재료가 넉넉한 김밥과 한줄 내가 싸고 싸고. 야 엄버야, 어. 이거 한 줄이 해. 저거, 저거 먹으라고. 이거 왜 먼저 왔어? 김밥이 근데 없어서 내가 이따가 영민이 쓰고 한번 해야겠다. 해? 응. 옆으로 싸는 게왜 옆으로 싸는 줄 알아? 짧긴 한데 김밥이 더 많이 나와. 보고 먹어. 지금에뭐안 먹어도 돼? 저 아니 저거 먹어 볼게이따내 어, <목소리도> 기분이 좀 좋다. 저거 너무 많이 들어. 음, 맛있어. 그럼 음. 아, 다 먹고 온다. 지금은 11시 46분이고 이제 나갈 준비해야 되는데 밥 먹고 하려고요 이거는 집에 있던 바질 크림 치즈빵이고 이건 오렌지 생과일 주스 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네. 어. 짜잔! 한산! 따른 말 봐봤어요 <웃음> 아니면 팝콘 신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응데뭐 음. 근데... 팝콘이 여기 껴있어 어, 오늘부터 그러면, 가을이야 사실 아, 그럼 반팔은 이미 사는게 맞나? 반팔이 괜찮을 것 같아 음, 원래 옷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기가 빨려서 그냥 인터넷으로 못했어요 음, 안 주문했어? 레터링 이거는 초코 라떼고 이거는 카페라떼 입니다 한입만 먹어볼래? 응. 어? 여기가 초콜릿 만져둬야지 거의 그냥 초콜릿 녹여먹는 느낌 응. 해야겠어. 그래도 음. 그래도 역사학과 졸업했는데 한국사 자격증도 없다는 거금방안 돼. 금방은 네. 솔직히 성적은 좋잖아. 졸업한 것도 좋았고, 음. 근데 막 누가 역사 질문하면은 좀 두렵다. 나도 그래, 난 진짜 몰라. <웃음> 말같아 <같애. 웃음> <못 알아>. 몰라라. <웃음> 저녁 먹으러 육전 식당 왔다요 맛있다 그래서 가봅니다 <목소리> 여러분 진짜 어, 10초만에 <웃음> 앉자마자 세팅해주셨습니다 이게 기본 저희는 삼겹살 2인분이랑 김치찌개랑 공깃밥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요게 2인분 이거는 비빔냉면 마무리 냉면 작은 거 시켰고요. 이는 김치찌개. 이거는 뭐에? <웃음> 식초는 응.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아, 부어. 조금 더. 더? 아, 물냉인데 그러면? 맞아. 근데 비냉에 육수 부어 먹는 게 이게 또 이게 물냉이랑 비냉을 함께 즐길 수있 자고다. <웃음> 음. 뜨겁 응. 다... 아, 엄청 더웠다. 이렇다 되겠다. 진짜. 내가후 물어먹어야 돼. 응, 그즙이 아, 튀수이게 음. 나왔대. 여기 저기 수염이 식게 틀어주겠지. 응, 음. 연기나무 그냥 뭘 뭐... 뭐 찍어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돼. <목소리> <목소리> 배불런 상으니까 네, 진짜 우리 평소보다 많이 먹어 이것저것 많이 시켰잖아 응 다양하게 오케 이 접수 응. 네 산책을 좀 해서 배를 꺼뜨리고 지하철을 타면 됩니동 대사가 많지 않았는데 분위기랑 얼굴 표정으로 연기 다했어주인거 어, 어 사실 맞지? 대사가 별로 없었잖아. 지금짱 수염에 둘러졌 예스 한걸둘 예스 한 예스 한걸 둘까. 예스 한걸 둘까. 예스 한걸 둘까. 예스 한걸 둘까. 예스 한걸 둘까. 예 분이고 저 집에 와서 씻고 까좀 정리하고 까습니다걸 둘까. 예스 한걸까까 어제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이렇게 기본 티셔츠, 어 크롭이다 크롭 티셔츠고 이렇게 기장이 짧은 상의를 좋아하는데 무난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 선물에다 요 가방에다가 패드 넣고 영상 편집하러 다닐 때 카페 다닐 때 막. 이것저것 넣기 좋은것 같아요. 에코백을 제일 자주 메고 좋아해요. 워낙에 짐이 많아서 막 에코백 두개씩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거는 크기도 크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랑 같이 나중에 입은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일 세, 아이고 생일 선물은 아니고 퍼즐인데 애기가 좋아하는 공주들 퍼즐 샀고 이거를 사면서 <웃음> 토이스토리 보석십자수 엄청 큰거 샀어요 토이스토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 생일 기념으로 <웃음> 저,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로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꽃 근데 꽃이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좀 상해가지고 얼른 화병에 옮겨두려고 짜잔 음, 방금 선물 받은 꽃 화병에 옮겨줬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저 화병도 사실 처음 생긴 거여서 이꽃다 시들어도 꽃 사가지고 이렇게 종종 껴놓으면 기분 전환되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따단! 선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택배를 집에 보관하면은 박스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오는 대로 일단은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는 친구들이 선물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보통 뭐라고 답하세요. 저는 제가 선물을 줄 때도 그렇지만 선물 받을 때 이왕이면 갖고 싶은 거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위시리스트 찜을 많이 해놓거든요 골라서 보내줘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이걸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선물 줄때 진짜 그냥 바로 이렇게 찍찍 고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못 만나니까 생일 때딱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 주고 실제로 만날 때는 맛있는 거 골라가지고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정이가 선물해준 코닥 필름 카메라인데 이거 제가 갖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필름 카메라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운 연보라 코닥 필름 토이카메라 이거를 보내줬어요. 필름도 있고 이거는 제가 8월 말 친구랑 1박 2일로 고성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그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병채 오빠가 보내준 프리츠 홈카페 커피 세트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예전에 이 프리츠 드립백 먹었었는데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찜해놨던 제품이에요 요렇게 두개 들어있는 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거 내일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나오세요. 이거는 우알롱 모자예요. 제가 모자를 잘 쓰는데 버프리가 제 모자 걸려있는 데서 다 빼서 모자 밑부분 꽃다리들만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자를 많이 버렸는데 이렇게 새로운 우알롱이라는 브랜드의 모자 진영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나도 안지. 이거는 민지가 보내준 레트로 빈티지 접시. 레드 색상인데 실제로 보니까 보라색이에요. 이게 맞나? 아무튼 여기에는 샌드위치 올려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릇 선물. 이거는 상돈 오빠가 보내준 그릇인데 이 그릇이랑 버터나이프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집에서 홈카페 할때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고 약간 무게감 이 있어서 디저트 올려놓고 이러면은 되게 고급적일 것 같아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렘노시 베이커리 더 마카롱인데 요거 이 제품 진짜 궁금했는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하기 전에 가장 많이 먹었던 디저트가 마카롱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이후로는 마카롱을 잘안 먹게 됐거든요 왜냐면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설탕을 줄인 건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건가? 뭐 무튼 그런 마카롱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맛이 있고 이거는승야이가 보내줬어요 사실 이렇게 언박싱 영상 보다보면은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좋은 볼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1차 언박싱은 오늘은. 끝! 바로 이전 영상 다음날이에요 <웃음> 냉.. 차가 시원한 쿨.. 쿨 베개! 라고 하는데요 바풀이가 좋아해서 바풀이가 조만간 다.. 아할것 같아요 <웃음> 제가 오늘만 오늘까지.. <웃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풀이가 저렇게 좋아해. 짜자잔. 헤어 미스트. 제가 디올 헤어 미스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져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은혜 언니가 선물을 해줬는데 저 방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이거 씻고 나서 한번 칙칙 뿌려볼게요. 대박. 아무튼 잘 쓸게요 언니. 이거는 이슬이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이거는 제 친구 치어리더거든요. 저는 하나 팬인데 친구는 기아 팬이거든요. 그래서 8월 말쯤에 대전 경기장에서 한번 보기로 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제가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아무튼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이 요거 옷은 이거는 섬유 탈취드래요 옷방에다가 행궈 쪽에 좀 걸어놔야겠어요. 잘 찍기 고마워.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준, 유라가 선물해준 밀로 홀리데이 모자예요. 아 그,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니 안 돼, 봐봐요. 또 봐, 보이죠? 여기 똑딱이 부분을 자꾸 바풀이가 물어서 다 없애려고 해가지고 지금 집에 성한 모자가 어,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모자 선물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이거 선물해줬어요. 색깔도 너무 예뻐가지고 휴가 갈 때도 이거 착 쓰고 가야겠어요. 어머, 어머. 대박이죠? 대박이죠? 이자세 이렇게, 이렇게 그림 있는 액자인데 나물 보는 걸 좋아해서 제 방에 포스터도 많은데 너무 고마워 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선물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아라 언니가 선물해준 크로케년 그릇이랑 컵이 이거는 새들 브라운 색상이고 이거는 시리얼 볼보다는 좀큰거 이거는 컵! 핸드크림 선물 진짜 많이 받았는데 도말로 런던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즈 핸드크림 이거 제가 쓰는 건데 이거 받았고 이거는 현정현미가 선물해준 디올 립글로스예요 33번 코랄핑크 색상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선물 직접 받은 거 말고도 기프티콘 선물도 해줘가지고 다음에 치팅데이 영상 이렇게 모음집 만들 때 그것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어, 예. 언박싱 영상으로 이번 생일 브이로그는 끝낼게요. 네, 그럼 예. 우리는 <웃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